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사주를 갖고 왔는데 네. 이분이 근데 생일맞에어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사진을 줄비거든요 알았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 아세요? 아, 아좀 도도하게 생긴... 선한 것 같은데 도도하게 생기신 분본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어요, 저기에서 뭐 어디지, 거기 뭐라 그랬지? 미운 오리새끼인가 뭐 해서 한번본적 있는데 이분이 남들 보기엔 선해 보여, 그죠? 근데 선한 분은 아니고 좀 까탈스러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계신 할머니, 청아 계신 할머니, 지아 계신 할머니 우레주레 절약 계신 할머니가 다 내주고만은 계신 할머니, 계신, 할머니. 계신 할머니들이 시선역, 다 시선이요, 까서님들이 다도와서 받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맞지 않는 사주 있잖아 어, 귀티나고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좀 거만하고 사람이 좀 인정있어 보이는 얼굴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자기의 속하고 거짓말 다른 분? 내가 봤을 땐달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들이고 남편이고 다 소용없어. 자기가 굽히제 저기,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아들이나 신랑한테 굽히고 살아요, 그런는데 절대 그럴 뿐 아니에요. 그 욕심도 많고, 남들, 남들이랑 이게 소통이 잘안 되는 거. 약간 좀 거만하다 그래. 할머니가 봤을 때. 그래서, 이분 같은 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계속 부딪혀야 돼. 잘못, 어떻게 보면 자식의 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의 덕이 많지 않은 사람? 음 근데 그 얼굴의 그양면을다어다 버리는지 몰라. 이렇게 신면으로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럴 때 보면 그 얼굴에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게 뭐 인자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사진 봤을 때 되게 인자해 보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그분이 욕을 먹고 살 거야 아마 응. 그 정도로 그분이 좋진 않고 인간의 관계가 그분이 잘 되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응. 인간의 관계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가 우선이 되고 욕심도 많고 자기가 다 자식도 자기 혼에서 놀아야 돼. 무슨지 알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없어.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랑 이분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 근데 맞지 않아요. 식구들이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놀아야 되는 집들. 그래서 할머니가 다 점들 봐. 각자 놀아야 돼. 이 집이 다 따로따로. 아마 형제가 두 셋이 된둘 정도가 된다 해도 부모랑 각자 놀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엄마가 듣게끔 하지 않아. 이 엄마가. 무슨지 알죠. 응? 그래서 봐 하나가 튀어나가라는 형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랑 부딪히면 엄마랑 한 집에 살지 못하고 튀어나가야 돼. 근데 또 아들을 손에 잡으려 그래? 엄마 마음대로 흔들려 그래? 절대 되지 않아. 여기는 각자 놀아야 되는 집이야. 만약에 식구가 넷이다. 세, 자식이 둘이 남편이 있다 그러면 다 각자 놀아야 돼. 이 집은. 살아도 각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장이 강한 사주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살면은 이분한테는 노후에 좋지 않고 이분은 몸을 조심해야 돼 응.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특히 조금 야박한 데도 있어 할머니가 보니까 응. 그래서 자식이 튀어나가는 형이다 국 그래 그거 나좀 집어줘 보세요 그게 튀어나가 버리잖아 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부모랑 사이가 너무 안좋아지면 안되잖아 기지어 근데 여기는 다 각자 놀아야 돼다 이렇게 받으셔서 제가 할머니 다 관상으로만 보는 거고 영점으로 보는 거니까 할머니가 잘 일러주시고 다 이렇게 합의받고 요즘에는 아드님하고도 티각태각을 많이 해나봐 응. 뭔가 아니게 뭔가 갖고 싸움을 한다 그래 응. 맞아요. 응. 뭐 뭔가 둘이 맞지 합의가 들질 않아 그래서 지금 티각태각을 하고 있대 많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아들 고집도 못 꼽고 응. 내가 봤을 때는 이 엄마가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아들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아마 꺾기 힘들 거야 응. 그래서 각자 놀잖아 이집 식구들이 하목한것 같은데도 각자 노는 집이야 그럼 이번 올해는 어떠신지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지금 올해 내가 뭔가가 변동수가 있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는 데서 음, 아마, 바뀌던지, 아니면, 뭐, 이, 테리비 아. 출연을 안 하시던지, 아마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음, 음.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형국이다 그랬어. 예, 변동수가 있으라는 형국이기도 오래.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아들하고 싸움하는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아까 아들이 튀어나오잖아튀어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를 안볼 수도 있어. 오래 가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둘이 그래서 이제 각자 살아야 된다고 각자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엄마하고는 너무 소통이 너무안 돼. 이 엄마가 고집이 너무 쎄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 이렇게 근데 보기엔 되게 인자해 보시는데 얼굴하고 너무 쌍판으로 틀리니까 내가 좀 봐드리기가 좀 그러네 얼굴하고 속하고가 너무 다르셔 어,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잘못이지만 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화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아들하고 부딪히면 아들도 만만치 않잖아 그러면 엄마가 조금 죽여줘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아들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우선이 돼버린 게 아들 존중 안 해주지 너무 싸움이 오래가면 은 아마 두분다 이렇게 각자 이제 이렇게 돌았을 것 같아 그 아드님 고집도 만만치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음. 음. 아드님하고 그러면 어머, 어머니? 응응두 음, 음. 분의 관계는 그럼 회복할 수가 없지? <웃음> 부모 관계는 회복이라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는 할수 없어 시간이 가면 또 다시 관계는 내까지 그리고 옛날부터 누가 우리가 그랬잖아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는 게 그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끼리면 치고받고 막 싸움을 해도 장가는 안볼수 있지만 나중에또 같이 화합이 될수 있어 근데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조금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아들도 조금 양보, 엄마도 양보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나도 양보를 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얼굴하고 속이 틀리시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인자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인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분이 누구시냐면 은네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본적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신 박수매 어머니로 나오신 박수매는 누군지 몰라 나 <웃음> 개그맨 박송씨 봐야 할것 같아 얼굴이 아 그래서 쟤도 고집이 만만치 않지 저분도 네 계속 했는데 이부 분이 이렇게 음. 싸우게 되셨어요 음악 본대로 그 음. 갖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두 분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근데 갈... 올해는 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음 둘이 만만치 않잖아 지금 기지 그리고 당기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 근데 그 아드님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랬잖아, 그 내가. 원래 아드님도 좋아 보이기는 해도 이게 있어. 똥고집이 있어. 무슨지 알지? 음. 똥고집 자기 한번 내세우면 무조건 똥고집 근데 엄마도 그런 똥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성향이 둘이 비슷한데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어? 누구 둘 중에 하나 깨져야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성격이야. 엄마랑 아들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자꾸 그러니까 싸우지. 안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조금 이 성격이 똑같지 않으면 이렇게 부딪히는데 싸우겠어? 엄마가 이해를 하고 빠지고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고 말아버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사, 자기가 증권을 내가 갖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돈 문제로 싸우면 엄마가 갖고 아직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 아들은 아들대로 하고 싶은 거 얘가 봤을 때는 아들이 그돈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것들을 부딪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이 이 엄마가 살짝 말씀드리면은, 음. 박성 씨가 사실 이 엄마 때문에 예전에 결혼을 한번 못한 적이 있었대요.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박성 씨가 결혼을 하면 이제 수입원 자체가 이제 절로 돌아가니까. 당연하지.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심한 반대를 했고, 얘네 형 부부가 진짜 너무. 박수홍한테 뭐 사망보험금부터 들어가지고 뭐 얘한테 뭐돈 빼서 먹을 거다 빼서 먹고 뭐 하는 중 와중에 박수홍도 참다 참다가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엄마가 남들 보는 화면에도 보는 거하고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겉하고 속이 너무 달리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런 분은 또 누군가 면을 못 얻는 이유도 이런 분은 면을 얻으면 시집살을 너무 많이 시킨단 말이야. 며느리도 자기가 자꾸 살라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고난을 자기 며느리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으려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즘 사람들 하겠어? 그래서 아드님은 결혼하는 거 포기했을 수도 있어 지금은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는 사람이랑해 하긴 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 막내를 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봐서 근데 결혼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이 재밌지는 않다는 얘기야 아유. 엄마랑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좋지만 그렇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 친한 많은 걔가 철없쓴게 들어서 하는 거지 엄마를 안다 그러면 안 들어지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 박성 씨가 사실 가족들하고 지금 다안 좋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법원에서 뭐 대리심사 중에 박성 씨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 진짜 진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올해는 이게 조화가 되긴 힘들다 그래. 아까 내가 옆 점들은 잘안 보는데 오늘 보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가잖아 그러면 엄마하고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예 올해는 이렇게 도와, 조화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부모 자식과는 언젠가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화해는 하지 안할 수는 없어 아예 음. 안 보지는 아예 안 보지는 못할 거라 근데 지금 당분간 안볼거 같아 박성 씨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음.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터진 거맞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여서 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주장이 강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내 안에서 내 손아에게서 다 요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엄마가 왜냐면 아들이 돈을 못 버는 사람 같으면 그래, 마요네리가들어도서 먹고 사는 게괜찮다 했지만 얘는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 얘는 그래도 꾸준한 사람이 아드님 내가 보니까 아주 밑바닥을 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꾸준하게 그래도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아. 뭐 올라갔다 푹 떨어지고 이런 거 같진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가 수입이 계속 있는데 누구 주고 싶겠냐고 <웃음> 당신 욕심 많은데 기지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아니 아들이 아무리 결혼을 한다 그래도 박성씨 성격에는 엄마한테 돈도 주고 할려 당연하지 근데 그거 갖고 약은안 되는 거야 100%를 갖고 싶은 건가요? 그거 갖고 양이 차지 않으신 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데 우리가 자식은 어렸을 때내 새끼지 크면은 어떻게 됐겠어? 장가버은그 사람 거야 우리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한 번씩 찾아와주고 용돈을 주는 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그런 거에 만족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웃는 웃는 거랑 속이 틀린 분이라는 얘기야 얼굴에는 되게 인자하게 보셨네 보이잖아 아까 사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욕심은 나이 먹어서 좀 내려놔야 돼 네